지금까지 본팀 중에 가장 입이 잘 맞고 안성훈은 참 잘한다로 끝나네요 모든 곡을 다 타이틀로 박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니 어린 층과 어쩜 저렇게 왕급 조절을 노래 천재들이 다 모인 팀이 뽕들이 많으니까 관객들이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음정박자 뭐 이런 게 밀리는 게 없으니까 너무 이게 바로 메들리죠 이 씨와 나상도 씨의 그 밸런스 게임은 최고였어요 아주 양념처럼 아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안성우씨네 칭찬 좀 해주고 싶어요 홍구니가 되게 많이 안보였어 정말 끝내주는 사내입니다 미스터트롯2 안성훈이 이끄는 뽕드림팀이 본선 3차전 메들리팀 미션에서 중간집계 1위에 올랐습니다. 뽕드림팀은 치명적인 노래에 구성진 천국장 노래로 뜨끈함을 전한 나상도에 이어 한태희가 제대로 된 후끈함을 선사했고 팀원들은 또한 모나리자로 방력 넘치는 몸짓과 함께 강렬한 록 택배까지 선사했습니다. 냉수 전문가 이홍기는 따뜻한 물이다. 최고! 이게 바로 매들리고 흥이고 무대다. 너무 잘하시고 음정. 박자 밀리는 게 없으니 관객들이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너무너무 좋다. 라고 극찬했고 장윤정은 지금까지 했던 팀중 가장 호흡과 화음이 잘 맞았다며 아주 잘했다. 한 줄평을 하자면 안성우는참 잘한다로 끝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어른하고 견주어도 아무 손색없는 예. 뮤지컬 보는 것처럼 예, 짜임새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화음이 풍성하고 잘 맞았다 지금까지 본팀 중에 가장 입이 잘 맞고 안성훈은 참 잘한다로 끝나네요 이번 무대는 뚜렷하고 완성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곡을 다 타이틀로 박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니 어린 친구 어쩜 저렇게 왕급 조절을 너무 무대마다 개성 노래 천재들이 다 모인 팀이 뽕들이 많으니까 깜짝 놀란 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아주 따뜻한 물이에요 어, 따뜻한 물이에요 이거는? 너무 아, no, 최고 어, 최고 어. 제가 참... 제가, 전 이거 찬물 아니에요 관객들이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이게 무대예요 음정박자 뭐 이런게 밀리는게 없으니까 너무 이게 바로 왜 들리죠 정말 너무 너무 잘하시고 최고! 감사합니다. 씨와 나상도 씨의 그 밸런스 게임은 최고였어요 아주 양념처럼 아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대한민국 3대 눈웃음이 있습니다 팀장이라 양보 되게 많이 했어아 어, 네. 그리고 너무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중심으로 짠드는게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솔로 파트를 팀안성훈씨 네. 칭찬 좀 해주고 싶어요 네. 그대는 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송순이가 되게 많이 양보했어 그냥 그러니까 팀웍이 네. 너무 좋았고 맞아,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정말 끝내주는 사내입니다 그림의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점을 받았을까요? 1,300점 만점에 1,251점. 와, 아 울어요. 확인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오, 276. 반갑다다 <웃음> 别打我